신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배에요 배에 영양제를 뿌렸어요 오고기 어. 하나 떨어졌어 보자 보자 아 여기 있구나 엄마 엄마 시계 옆에 있었구나 배에다가 영양제를 이렇게 뿌렸어요 엄마가 손 깨끗이 다씻고알콜로 소독했어요 아잘 먹네 아잘 먹네 요즘은잘 누는데 똥을 안 누고 있지, 지금. 올라갑시다. 네,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아직 변을 안 봤대요. 네, 네, 네. <웃음> 네. 이게 낯선 환경에 있으면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아이고,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하나 네. 떨어뜨렸다. 엄마가 옷에 떨어뜨렸는데 <웃음> <가면 웃음> <가면 웃음> 먹자. 먹 잠깐만 엄마가 손에다가 이렇게 줄게 이렇게 주는 게 낫겠다 서로 감아서 먹게 어유 응. 뿌리면 안돼 높이가 안 맞지 응. 응, 엄마가 잘못했어 잠깐만 줄게 줄게 응. 팔을 들지마 피나